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이 콩나물국밥과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인 해산물 오징어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주문한 거고요. 제가 지금 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볼좀 시간이 좀안 나서 주문 음식으로다가 출사 출사. 오늘 먹을 주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면 원래 운동을 안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이거에반 정도 돼요. 근데 난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먹는 거예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좀더 에너지 서가 심하니까 회복이 많이 더디니까 또 저번처럼 천천히 걸어갈건데 확실히 시원한 날씨에 운동하러 걸어간다니까 네, 기분이 산뜻하네요 <웃음> 어, 저 이제 운동 시작할거고요 오늘은 하체 위주로 기주, 하고 그 다음에 등운동좀 서포트 해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는 뭐다? 바로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I feel like something's wrong, been sitting way too long. Just sent a couple texts, now I wanna break my phone. Now you can't reply, it's killing me this time. But next time that I'ma see you, I just act like it's all fine, damn Why we always lie, why we always play these games? Act like we don't care, but we know we feel the same Told you last week, n o w I thought this game was over But now you can't remember, can we say it when we're sober? No So I keep pouring tonic, like mixing feelings with this drink And we both know it's getting toxic I just w a n t to keep you talking, ignoring all these problems If this the only way, I just like it when we... u s t a t the session, went to France 100km, 이제 문제가 어제 컨디셔닝을 하는 바람에 지금 화체의 근육은 겸고하잘 버티는데 지금 관절 쪽 특히 이제 내측 인대 쪽이 약간 좀 통증이 양쪽 발에다 있는 걸로 보아서 오늘 무리하게 한 발로 진행하는 런지라든지 이런 것은 못할것 같고 관절을 더줄수 있는 득대사두와이두 쪽을 좀 단일 관절 운동이죠 머신으로 해서 좀 서포 o t 해야겠어요 d e r what i 하기로 했는데 하체는 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고 just 움직임이 많아지는 러브에서는 상하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의 비율, 하체의 성장에 따라서 상체를 키울 예정이고 집에 가서 샤워를 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좀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저녁먹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갑자기 뭐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길거리 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어 여기야 여기 오늘 여기. 어, 제 동생이랑 어, 호연이 온다 고 그래서 이쪽에 오고 어, 있는 <웃음> 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녁 신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충성하면 되나요? 네. 충성. 나 아직 저녁을 안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오후 한 4시 정도 됐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 오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훈련 도와줄 제 주인분들 모시게요자로 오세요 미축구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축구 고등학교 때 했었죠? 네 정말 2년 정도 됐습니다 자 어때, 미축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축구는 미국의 축구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축구 볼이 왔습니다 네, 가죽 이거 보면은 굉장히 마감 처리도 잘 돼있고 보면 되게 공이 딱딱해요 지금 이런 데서 집중 못 해가지고 여기 맞으면 다음 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일단 제가 주문한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장갑이 안 와서 이제 맨손으로 오늘 좀제 동생이 공을 던져줄 거예요 잘던지않아요 그쵸? 그렇죠? 보세요 네. 아 보세요, 다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이게 손이 착착 달라붙어야 돼요. 장갑이 있으면 좀 안전하고 잘할 수 있는데 제공 제동기 공차 못 잡아요. 어, 편했어요. 잘 던져주세요. 아, 야, 야, 사사! 여기서 반드시 다 바라봐야 돼. 응. 여기서 들어도 안 늦거든? 오하! 아. 하이! 어, 야! 오늘 훈련보다는좀 놀이에 가깝네. 오랜만에 던져가지고. 일단 뭐한 뭐, 한두 시간 놓은 것 같아요, 두 시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Hello everyone. Uh,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gonna meet 조원희, you know the soccer player, used to be a n All Korea member, and then it will be very fun. Yeah, 'cause um, we're gonna start another uh, content called NFL Combine. 자, 일단은 연어를 한번 꺼내 볼까요? 연어는 당연히 격했죠. 여기, 여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 olive i l olive i l 어우, 벌써부터, 배고프죠? 아! 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잘 익었죠? 저기에다가 지금, 빨리 와이스 넣어야 됩니다. 라이스 어, 라이스 아, 김. 어, 아, 바로 이거죠. 아, 이 정도만 넣을까요? 아니, 아니, 오늘 어차피 또 운동해야 되니까 많이 넣읍시다, 이렇게. 사을리 넣읍시다, 사가리 자, 이걸좀 해요!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품어게 이렇게. 음. 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고추랑 연어랑 I c h 여기 있습니다 아침 I c h 먹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지금 단백질 o I t h 탄수화물 y o u k n o w c a r b o h y d r a t e w I t h a o a a t 진짜 요거트는 원래 셔요 근데 이건 좀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있는데 어쨌든 맛있진 않아요 적정히 넣어줍니다 이렇게 좀더 넣어야지 이렇게 맛있어 요 맛있어 After that! Pineapple Pineapple 자 따단. 이거 건강하고 상큼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풍부해요 음.. 너무 달콤함을 잡아주는 요거트 너무 느끼함을 잡아주는 파인애플의 스윗스윗니스 퍼펙트 퍼펙트 콤비네이션 맨 헤어진 이은 너를 말이라고 너볼 거로는 6시 47분이니까 제가 오늘 가야할 곳이 그 의왕 경기장이거든요 조원희씨가 선수님께서 그쪽에 어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직접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대중교통을 타야 됩니다 네, 제가 도착해야 되는 정거장보다 새 정거장 더온것몇 정거장 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못 왔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니까 서울 구치소에서멈춤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2 2번 버스가 그냥 쌩 지나가가지고 뭐 만찬가 그래서. 차고를 지나가는 버스가 그건 영찰 붙는 문복 기다려요. 어 22분 2번 차인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언제 올지도 몰라. 음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언제 어, 흔들병 가는 게 아니고 약속이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어, 의왕 축구장입니다. 하지만 살짝 신벗어 놓고 오늘 운동 찍다가 오프닝 때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넘어졌어. 다리가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와,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어이! 아, 여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저희 인사 저희 저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예. 지금 브이로그 있기 때문에. 하이조!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저, 죄송해요. 연습, 제가 못어요 네, 받았... 예, 예, 연습 좀 해왔는데, 야... <웃음> 아, 아 이게 원래 인사법이십니까? 아, 이거 하이바 따로... 아, 와... 아, 아, 아, 아, 여기서 했는데. 또... 아니, 근데 제가 정말로 유튜브 자주 봐요. 진짜로요? 그... 아. 그 에너지가 약간 좀... 그 이전에 있었던, 약간 그 옛날에 이천수 씨 예능감 있을 때 있죠? 그런 거에 비슷해요. 천수... <웃음> 전세... 되 아, 진짜로요? 되게,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원희 형님이랑 컨텐츠 끝났고, 이제... 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랍니다. 저는 집에 가서 좀 씻고 좀 식사 좀 하고 오늘은 오늘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좀 승부를 했거든요. 어. 자 여러분들 하이죠? <웃음> 네 하이죠? <웃음>